대사는 기억이 안 나. 이게 그, 그, 그, 이제 머리가 좀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모닝어게임 유리공 도정수에게 배우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던 인간들인데. 이긴다 똑같은 유리예사실은 <웃음> 던지고 아닌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안 깨지는 유리가 던졌을 때 <웃음> 똑같은데. <웃음> 내가 서 있는 이 유리랑 고기랑 똑같아. 130년 정도 그 정도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웃음> 제 손자 역할로 나왔던 태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할아버지 130년이 넘게 유리공 생활을 하셨는데 냄새만 맡아도 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태율이가 할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가. <웃음> 그걸 보고 제트에 대해서 의심을 덜 하게 됐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영상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웃음> 너무 좋았어요. 유리공 밀어서 유리판 딱 밟고 쓰는 걸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뭐 던져 볼거 없어요. 제법 받아서 봤을 때 유리공 그래서 어릴 때동네 한국한유리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유리공에 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이 나서 머리를 길렀어요 이는 장면은 와이어를 달고 저 높은 곳에서 했거든요 1메다 두렵죠 슈가 그라스를 놓고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떨어져서 깨졌는데 와장창 하는 그 유리 소리가 너무너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순간 정신이 살짝 나갔어요 살짝 스크래치가 났는데 어? 선배님 피나요? 그러고 이제 어? 어?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은 볼수 없지만 배우니까 표정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 아니거든 아니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긴장이 되니까 호흡이 좀 거칠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몇번 했더니 머리가 띵해지는 거요 그래서 뒤에 계신 이정재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배님 편하게 하시라고 <웃음> 내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 요 조금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너 오징어게임 유리공으로 엄청 유명하더라 너 사인지 좀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웃음> 또 다른 건소리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사고나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에서 연극을 42년 동안 했고 인천이 연극 게가 많이 열악해요. 배우 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영화든 드라마든 그 배우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인천에 있으면 좋겠어요. 배우로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 그것이 필요해요. 답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저도 배우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배우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방대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